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투자를 보험처럼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투자 지난 12월달 실적 리뷰인데 사실상 지난 한해 그러니까 2022년 한해 동안에 실적 리뷰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 해에는 아무쪼록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2년 실적 리뷰 참고사항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실적 수익률 기준은 지난해 2022년 12월 30일자 기준이다. 그리고 두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 타이거, 미국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기타 추가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기타 ETF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투자 시점은 다릅니다.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시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오늘이 좋은 날이다 싶을 때 들어갑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저희도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매달 ETF별 투자 비중이 다릅니다. 또 가늘적 리밸런싱을 하는데 특히 지난 12월 달에는 리밸런싱을 모처럼 했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자 그렇다면 지난 한해 동안의 실적 리뷰, 자 어떻게 결말이 나왔는지 제 계좌를 공개하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김광주 계좌이고 저는 연금행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해 2월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했으니까 지난 한해 동안 총 1100만 원이 투자 원금인데 매달 1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살수 없기 때문에 현금 자투리가 좀 남아서 실제 투자한 매수 금액은 1075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얼마가 평가되었냐면 총 950만 원 정도 평가 총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아도 120만 원 이상 손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다양한 ETF를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ETF 상품들이 다 마이너스, 다 파란불입니다. 그런데 비중들은 각자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총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달 기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22년 한해 동안의 총성적인데 수익금은 마이너스 127만 9 5 3 0 이은손해 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지난 한해 동안 얼마나 되었을까요? 마이너스 11.6%입니다. 물론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상품으로 저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와 수익률이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보다 아마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달 둘째 주에 꼬박꼬박 들어가지만 두째주 수요일 날 다른 분들은 일부러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정해진 날 들어가지 않고 매달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계속 시장 분석팀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이 좋은 날이다 싶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는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 같은 2022년 한해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해 그렇게 2022년 동안 주식시장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미국의 주요지수인 S&P500지수는 한해 동안 마이너스 19.2%가 빠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한해 동안 무려 33%가 빠졌습니다. 한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25%가 빠졌고 코스닥은 34%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 저희 월정립식 ETF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 계좌를 기준으로 한해 동안 마이너스 11.6%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정립식 ETF 실적이 지난 한해 동안 마이너스 11.6%를 기록했다는 것 말입니다. 아마 지난 한 해에는 투자를 했다는 분들 가운데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려울 겁니다 찾기가 심지어 워은 버핏도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해에는 주식 채권이 다 떨어졌죠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나쁠 때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다면 잘한 겁니다. 방어를 잘 했다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상대평가에서 상당히 잘 했죠. 월정립식 이테퍼는 우리가 계속 왜쌀때즉 주식이 떨어졌다는 하 것은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쌀때 계속 모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 투자 금액이 1,100만 원인데 만약에 1,1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내년에 좋아질 때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100만 원을 지고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때 내가 100만 원씩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라고 한다면 만약 주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11.6%지만 지금까지 쌓여 있는 목돈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다 줄 절대 수익금은 훨씬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쌀때 계속 사모아 가야 한다는 것은 그 구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사이클은 있고, 자, 이 월정립식 ETF 투자는 최소한 5년 이상 저하고 하시자라고 약속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 그때까지 싸게 샀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익금, 절대 수익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효과가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실 때 지난 한해 동안의 월정립식 ETF 수익률이 다른 글로벌 또 한국 주요 지수보다도 훨씬 마이너스가 적었다.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할때 여러분들이 계속해 오셨던 것처럼 분할, 분산 매달, 분할, 분산 투자로 인한 평균 매입단가 하락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용을 할까? 이 상품은 지난해 2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목돈이 되었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도 1,100만 원의 원금 기준은 1,100만 원의 목돈이 투자됐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저보다 목돈이 더 많겠죠. 그래서 2023년 운용 전략은 지난 12월 달에 처음으로 리밸런싱을 했지만 시장상 특히 매크로 큰 사이클의 방향성을 보면서 리밸런싱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때 2023년 올해 운용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는 적절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 말씀드리겠고 그 방법은 리밸런싱입니다. 자, 리밸런싱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각 투자 종목별 비중을 비중을 시장 변화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의 매크로 경제나 투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론, 성실한 투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실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실한 투자일까요? 먼저 세 가지 믿음 늘 말씀드리죠.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투자를 보험처럼 보험은 10년 20년 꼬박꼬박 하시면서 왜투자는 보험처럼 못할까 이 상품을 어, 처음 시작할 때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저와 함께 해봅시다. 자, 그런 약속을 꼭 지키시면 되겠고 당연히 세 번째 여윳돈이겠죠. 우리가 여윳돈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도 찾아 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윳돈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윳돈으로 저와 함께 5년 이상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23년 올해 운용 전략은 저희 회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고객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애초에 이 상품을 시작할 때 저랑 약속했던 것처럼 다박다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소 5년 이상은 하시자. 그 약속만 지켜나가면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투자 관련 안내 간단하게 다시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장 투자 기간은 5년 이상 하시라 물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으나 손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꼬박꼬박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식은 위험은 줄어든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월 최소 투자 금액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 당연히 원금 비보장, 원본 손실 가능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은 택기를 할수 있는데 나중에 원금, 나중에 목돈을 찾아서 쓰겠다. 목돈 마련용이 있고 또는 저처럼 나중에 연금으로 찾아 서겠다 연금 마련용 가운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문 보수는 연 1% 매월 후치 12분지 일씩 매달 후치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품에 가입한다든지 또 자문 운용은 어떤 프로세스로 전개되냐 하면 저희는 자문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돈이 저희 회사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삼성 증권에 자문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 관리는 삼성 증권에서 한다 이해하시고요. 자문계좌를 개선한 그 계좌에 매달 25일날 100만원 이상의 본인이 정한 투자금을 자동이체하면 그그달 그 이달에 자동이체된 돈은 다음달 투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음달 불특정일 매달 1일이 될, 될, 될 수도 있죠. 또 10일이 될 수도 있고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전달에 투자금이 미리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다음달 불특정일에 MP 발송, 그 다음에 자동매수. 이때 MP는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테 f 종목들이 비중과 함께 삼성증권 앱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승인해주시면 자동매수되는 방식으로 투자가 되고요. 각 ETF별 투자 비중 조절이나 간헐적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다. 올해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자주 있을 수 있다. 이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2022년 지난 한해 동안의 실적을 리뷰하는 방송으로 2023년 첫 동영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월적음식 ETF 투자에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1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태팅탕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